몇달전에 이엑스퍼니처에서 게이밍의자를 협찬 받았습니다. 제가 사용해보고 별로라면 리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몇달 사용해봤죠. 그런데 전 따로 게이밍 의자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무용 의자와의 차이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필요했습니다. 이왕이면 뭔가 게임만을 위해 나온 의자와 비교를 해보는게 좋겠다 싶어 요상하게 생긴 이놈을 지 t 기어에서 협찬 받았습니다. 이엑스퍼니처의 게이밍 의자는 여러 모델이 있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은 것 같았어요. 생긴 걸로 보면 이게 좀 땡기긴 했는데. 이 쿠션 때문에 의자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리뷰를 보고 또전 게임뿐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단순한 형태의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EX-FU니처 쪽에서는 의자의 중요한 부분인 럭킹이 국내 전문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고 국산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잘 몰라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중국 수입산 럭킹보다는 약간 더 신뢰가 간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플레이시토와 아프마가 합작해서 만든 정말 특이한 컨셉을 가진 이 의자 마치 흔들 의자처럼 앞뒤로 움직이며 참 뭔가 그, 게임 덕후스러운 자세들을 쉽게 만들 어낼수 있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같은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전 허리를 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그동안 의자 나름 비싼 거 써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듀오백 시리즈를 몇개 썼었고 이 의자도 한 50만원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7-80만원 하는 의자도 사용했었고 에어론도 잠깐 사용해봤고요 그런데 걔네들보다 e x 퍼니처의이 의자가 저한테는 훨씬 나았어요 어 제가 받았다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데 비싼 의자를 사용해도 사실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십 시간씩 앉아있어야 했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우선 이 좌판 자체가 상당히 넓은 것도 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요추 받침 위치도 좋아서 제가 의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 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근래 연락에 빡센 일을 할때꽤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게임이고 뭐고 일할 때 너무 편했어요. 좌판이 넓고 푹신하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지고 있을 때 사용했기 때문에 여름에 땀이 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메쉬 제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메쉬에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하고 오랫동안 메쉬 제품을 제가 여러 개 써보면서 아주 불편했던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쿠션 안쪽으로 먼지들이 계속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싫어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가죽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쁜 걸로만 보자면 아 개인적으로 이런 색의 메쉬 제품이 좀더 이쁜 아것 같긴 해요 이게 좀 끌리긴 했어요 어쨌든 공짜로 얻게 된이 의자가 그동안 비싼 돈 주고 샀던 의자들 중에 저한테 제일 편하더라 그 다음 이제 이 플레이시트 푸마 의자는 이게 좀 생각보다 편합니다 뒤로 쭉 늘어뜨려 앉으면 잠이 올 정도로 편해요 다만 잠이 오면은 의자에서 이제 잘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뒤나 앞으로 기울일 때 신기하게도 의자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별거 없는 거 치고는 상당히 편합니다 뭐 플레이시트 챌린지 같은 경우도 진짜 별거 없는 낚시의자 수준인데 의외로 좀 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편함이 허리에 좋은 편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닥 뭐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게이밍 의자니까 게임을 가지고 얘기해야겠죠? 게임을 한다고 하면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게임 패드를 들고 하는 콘솔 게임류 책상 위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PC 게임류 어떻게 보면 이두 제품은 각각의 게임 스타일에 특화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먼저 콘솔 게임류를 책상에서 하다보면 저는 대체로 이런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류는 전 개인적으로 리클라이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클라이너를 책상 앞에 놓게 되면 부피도 너무 큰데다가 높이도 잘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먼저 책상에서 플레이시트 의자를 사용해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우선 높이가 안 맞습니다 플레이시트 의자는 그냥 책상 사용에는 아웃못 씁니다 그 다음 이제 거실 등에서 TV가 낮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콘솔 게임을 할때 플레이시트 의자가 딱이 용도입니다. 딱 자세만으로 진성 게이머의 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를 자꾸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울여 앉는 게 딱히 허리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여럿이 게임을 하다가 어떤 리액션을 하기 위한 자세 변경하기에는 좋겠죠. 이게 좀 환호하기에 좋은 자세라고 할까요? 뭐 이딴 걸 하기 좋게 만들어지가다 있어? 그 다음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는 PC 게임요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EX퍼니처의 의자가 애초 이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나은데 전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게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쨌든 결국 이 자세가 되더라고요 어, 또 얘기하지만은 좌판이 넓어서 좋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돼요 제가 좀 체구가 아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지만은 실제로 제가 따로 확인해본 결과 이 제품이 다른 타 제품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좌판이 넓은 건 맞더라고요 이 팔걸이 부분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 그동안 제가 사용해왔던 제품들의 팔걸이가 다 딱딱한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라서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고 뭐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보시면 이제 저는 팔걸이 다 떼고 사용해왔거든요 아, 그런데 이건 괜찮더라고요네 팔걸이를 사용하더라도 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뭐 의자를 가지고서는 뭐 보여드릴 것도 없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둘 중에 뭐가 낫냐 둘만 가지고 비교하면은 무조건 EX 포니처의 게이밍 의자가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러면 거실이나 개인 게임방에서 콘솔 게임하기엔 플레이시트 품화 의자가 나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둘만 비교하면 그건 맞는데 애초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에서 콘솔 게임하는데에는 리클라이너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시트 품화 의자가 리클라이너나 기존에 있던 소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얜 정체가 뭐냐? 자, 어떤 분들에게 이 제품이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케이블 저희 들어오시는데. 어, <왜> 이렇게 잘 생기셨었어요? <웃음> 대환에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헤드 같은 거껴놓으 네, 헤드 뭐. 호 앞에 대고. 앞에는 뭐 과자라도 집어넣고 먹어야 되나? 저들을 잡고 거, 게임을 해봐 네, 게임을 게임, 해봐 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 이, 이런 거죠? 이런, 이런, 이런 거잖아 근딱 정해진 자세가 없어 이거는 이거 <웃음> 다위기의 <웃음> <맞아요. 웃음> 순간에 오오오 <웃음> 이런 거 없어 이들이 자연스럽게 되잖아 <웃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접대용 의자라는 거죠 네. <웃음> 좀 누구 데리고 왔을 때 약간 있어 보이는 <웃음> 네. 자 그러니까 플레이시트 푸마 의자는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거실이나 장소에 인테리어 겸 구비해 놓을 수 있는 접대용 의자입니다. 애초 프로모션 사진 그대로입니다. 여기 뒤에 소파 있잖아요? 이 제품은 소파를 대체하지 못해요. 어떤 뭐 여럿이 게임할 수 있는 게임방 혹은 뭐 쇼룸 이런 데 어울리고 혹은 거실이 넓어서 TV와 소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이럴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한 의자인데 뭐 생긴 게 이뻐서 평상시에 옆에다 두어도 인테리어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만 사는 건좀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두 개는 사야지 뭔가 목적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실에 혼자 게임하자고 이 의자를 하나만 산다? 이거 가족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퍼 보입니다 이 플레이시티 푸마 의자는 한마디로 럭셔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럭셔리 제품과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두개중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은 당연히 보편적인 제품을 추천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이 푸마 의자가 나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대체할 만한 필수품은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플레이시트 퓨마 의자는 서브 의자로서 사용 목적이 아주 제한적이고 명확하다고 할수 있으니 그 제한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구입하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자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집만 저도 넓었으면 저도 이제 두개 정도 사놨을 것 같은데 여럿이 같이 하는 콘솔 게임 용도의 서브 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엑스펀니처 쪽에서 저한테 이걸 협찬해 주심으로써 뭐 어느 정도의 홍보를 노리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비교할 만한 다른 제품들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정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게 웬행재냐 공짜로 받은 게 그동안 돈 지랄했던 것 중에 제일 편하게 쓰고 있다. 뭐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